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가 오는 7월 14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4회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에는 존스홉킨스 대학 소화정신과 교수이자 마음이 흐르는 대로의 저자인 진아영 교수가 강사로 나와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었을때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